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출발 마어요어요 여기 있어요. 여기 뭐고 할게 없어 사실 맨날 오랜만에 카메라 드림이니까 어색하네 오늘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냥 런닝을 좀 운동을 해서 그요지 머리가 아프 뭐 먹었지? 햇반 햇반이랑 오징어 젓갈 다떨어졌어아 큰일이네 오징어 젓갈이 없으면 안돼 뭐, 몸짱이 되려고 운동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운동을 이게 몸이 피곤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면 은더 피곤할 것 같아 <웃음> 아더 피곤하네 와우 괜히 했네 재밌, 재밌어요? 올라가기 전에 긴장되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매일 매일 매일 해도 매일 긴장돼 근데 이상해 나만 긴장하는 것같더라고 다른 배우들은 긴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만 긴장하는 거지. 나름 뭐 좋은 것 같아 아전 아무래도 첫 공이랑 첫 공을 제가 했어요 저폭이랑 머리에 핀 꽂고 나갔대요 핀을 꽂고 막았어요? 핀을 꽂고 모르고 그냥 나갔더라고 너무 긴장해서? 아니 그런건 아닌데 다들 모르겠 다른 배우들도 모르고 있었어 그게 좀 기억이 났더 매일매일 긴장되고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뭔가 바로 이 호응들을 바로 더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걸 매일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랑 아 오늘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바, 봤네 오늘은 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대사를 치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다르다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도 많이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뭐 우리 연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사실 교훈이 있고 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작품은 내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라고 그냥 재밌게 생각하고 볼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. 네. 재밌어요. <웃음> <웃음> 재미로 재미로 보셔야 돼. 무조건 재미로. 다른 걸 두면 안 돼. 그 두는 것도 좀 이상해. 내가 봤을 때. 무조건 재미로 봐야 돼. 있을 때가 있으려나 <웃음> 어 아,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? 안 음, 네, 실지실 혼자 쓴거아고 제가 1등으로 온 우리 김설진 배우 해 형! 레고 또왔 괜찮아형 솔직히 형 얘기들 레고 주기로 했는데 안어요 이거 자료 남기면 진짜 줘야 되는 거니지 아. 마이크 착용하려면 여기 앉아야 돼요 1번 아니 중요원칙이제가사하려고잖아 어디야 그런 왜 기분 어떠세요? 기분합니다 <웃음> 빠리빠리하게 아, 능독적으로 아, 그래. 움직이 생각을 해지 새끼야 나 봐! 난 가게둑자마자 바로 택시하해서나지도야 내가 야, 안 택시 네, 돼, 야. 야 니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줄 아택시 몇개 있는아 이런 어플 때 때문에 나도 택시기사 길어야 2년이 약 택시 완전히 다나미래를 고민을 하고 대사야, 대사 귀여워. 아, 이거 <웃음> 아, 되게 이상하다. 왜? 아니, 축하있는데 항상 어... 고큰이야 돼. 사 큰일 <웃음> 대사야, 대사 <웃음>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대사야, 대사 아니요. 근데 음, 음, 음, 음. 아, 근데 이게 공연할 때는 뭐 대사 치는 배우들 볼 때도 있고 여기 정면 볼 때도 있는데 관객들이 잘안요 조명태도 음. 아 이게 포즈가 길지 않아요 바로 포즈 이렇게 잡자마자 바로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뭐.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. 그럼 오늘은 V 하실 거예요? V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때 달라요 없어요 제가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, <웃음> 여기, 비앙카 걸어가면 제가 따라 잡는 거있데저그 타이밍 몰라서 맨날 무대 감독님이 밀어주시고, 저분이 무대 감독님이세요. <웃음> 저분이 맨날 밀어주세요.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, 박자를 잘못 맞춰가지고, 뭐, 그냥 긴, 긴장하는 습관? <웃음> 근데 뭐, 긴장한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. 해도 돼요. 오늘은 핀안꼽고 올라가실 거죠? 두죠 있어줘요 오늘꼭 뵙겠습니다 몸이 좀풀린것 오늘 언제나 그랬듯 재밌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연극이 주면 또 매력이 확실히 재밌는 것 같아요 내일 또 아침에 제가 나와야 돼서 아침 내일은 조금 공연 시간이 빠르거든요 주말은 이회 공연해서 자야죠 햇반 하나 햇반 너무 이러네. 아 오늘 저의 보잘것없는 하루를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쁘게 놀려주십시오 <웃음> 대사 중에 이런 대사에서 그랬어요. 우리가 비밀이 어딨어 저의 대사에지 <웃음> 비밀이 없딨어 너무 비밀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 안녕